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12월이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송년회다 회식이다 술자리 정말 많으시죠 제가 이 술자리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는 방법 인싸가 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불 하이볼 블렌드만 있으면 되는데요 요즘에 하이볼은 또 이제 대세잖아 요거 하나만 있으면 술자리에서 하이볼을 간단하게 맛있게 타드실 수 있습니다 이이불 하이볼 블렌드 같은 경우는 요두 가지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처럼 이렇게 월드 투어 블렌드고 하나는 시그니처 블렌드인데요. 저는 오늘 이 월드 투어 블렌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월드 투어 블렌드는 요총 10가지 맛이 있어요. 어, 대단하죠? 이불 하이볼 월드 투어 블렌드는 총1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사카, 뉴욕, 나폴리, 제주, 산토리니 그리고 방콕, 파리, 서울, 런던, 로바니에미까지 총 10가지가 있어요. 오사카는 벚꽃 체리의 향긋한 맛 뉴욕은 커피와 오렌지의 쌉쌀한 맛나폴리는 토마토 바질의 싱그러운 맛 제주는 파인애플의 청량한 맛 산토리니는 요거트와 레몬의 상큼한 맛 방콕은 패션 후르츠의 트로피칼 맛 파리는 청포도와 오이의 시... 시트러스 맛 서울은 오미자와 배의 달큰한 맛 런던은 얼그레이와 딸기, 스코키한 맛 마지막으로 로바니에미는 카카오와 딸기의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각 도시의 매력을 맛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어떻게 먹는지 알려 드릴게요 짜잔 보이시던 마치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이 블렌드 한포그 다음에 탄산수 소주나 진, 위스키, 보드카 그리고 얼음만 있으면 좀 미끄십니다. 어, 우리 주변에 소주가 제일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주 들어갈 거고요.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패션 셔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방콕을 오늘 먹을 거고요. 한번 제조 해보겠습니다. 여기 박스에 보면요, 뭐 라이트하게, 스탠다드하게, 하다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주량에 따라 뭐 소, 소주나 위스키 술의 양을 조절하시면 될거 같고요. 저는 오늘 느낌으로 한번 타 보겠습니다. 우선 컵에 얼음 한 가득 넣고요. 요 소주잔에 소주를 한잔 붓도록 하겠습니다 음뭐 소주 넣으셔도 되고 집에 위스키나 뭐진 보드카 있으면 보드카 넣으셔도 돼요 저희 집에는 다 없고 소주만 있기 때문에 소주를 넣겠습니다 요한 잔을 음? 넣고 이 이불 하이볼 블렌드를 하나 넣겠습니다 전방콕을 먹을 거예요 음 상큼하다 형딱 넣어 주시고 여기에 탄산수, 탄산수를 이렇게 따라 주신 다음에 끝!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짠! 진짜 상큼하다 와와 와, 칵테일 바에서 먹는 그런 바에서 먹는 칵테일 느낌이에요 음. 아 진짜 맛있고 깔끔하고 와 진짜 맛있는 칵테일 음.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탄산수를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주를 좀적 술을 좀 적게 넣으셔도 돼요 음. 진짜 어, 어 파티 기분 홈파티 할 때도 이거 있으면 파티 기분 제대로 날것 같아요 장마 아니야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고 어, 분위기도 낼수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이볼블랜드 하나만 쓰면 술자리에서 인싸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집에서 이제 홈파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때도 어, 이렇게 칵테일로 기분 한번 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은 다들 좋아 하실 것 같아요 술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요거 하나로 저도 친구들과 같이 연말을 잘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짠 <목소리>